아니... 저저물상 저거인데요? 불쌍... 검찰 양반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ㅋ ㅋ ㅋ 당신을 불법 거래로 지금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포켓몬 배틀로 이긴 사람이 잘못한 걸로 하긴... 스포 김병철씨 레벨 5 <웃음> 받아라 이 자식! 개다 바이리구만! 트레이너 뭐 모집한다는 뭐 글을 봤던 것 같...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야 오픈런이다! <웃음> 야 이거 간이 대회 한번 열어야겠는데 이정도면 여기 그 생각하시는 그 운동 트레이닝 트레이너를 뽑는 거기가 아니에요 드디님 예? 저갑빠 있어요 갑빠가 <웃음> 있는게 그게 중요한 그갑빠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 있죠 나와서 여기다가 이름 쓰세요 여기 둘둘둘 둘, 둘 짝지어서 배틀 시작. 포켓몬 개수도 상관 없어. 지금은 그냥 무법이야. 여섯 마리여도 돼. 무조건 이겨내면 됩니다. 어 메타몽이다. 우와. 아 귀여워. 개구리자 상대는 무법이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그거 말고 <웃음> 마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이 사람아. 이거 아니에요? 응 음,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지신분은 스스로 명찰떼세요 음 좋구만 음 잠깐만 골덕이 골덕 51레벨? 어? 밀탱크 파랑이다 파랑이 배틀중에 미안한데 그 밀탱크 저기 저좀 짜도되니? 음 어어 어, 됐다 우와 덩쿠림보는 또 뭐야 근데 얘 로켓단옷 입고있어 문제는 야 이거 졌다 파쪼옥이 나와버리네 <웃음> 모크나이퍼 오야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관전 시스템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돼서 어 못보고있는 상황 근데 지금 제 계획은 두명만 딱 뽑으려고 랬거든요 결국에 라볶기 메인 시스템 명륜진사갈비 셋이서 한번 상대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라볶기대 메인 시스템 한번 붙어보죠 야 여기는 무슨 대장이 67렙이야 미쳤네 그냥 이걸 어떻게 이김? 지금 지진 쓰고 있는거 아니야 심지어 다 쓰러진다 다 쓰러져 한바이트더야 좋은 포켓몬 데리고 왔는데 아깝게 이거를 지네 어 하하 오케이 잠깐 대기 여기가 너무 랩차가 심하니까 명진사랑 메인시스템이랑 한번 붙어봅시다 이번엔 라포끼 확정 골드54거북왕44 두번째는 메인시스템이 되려나 크에면 52렙 여기도 레벨 만만치 않네 진짜 랩차가 있어가지고 <웃음> 저기요 그 포켓몬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강아지 사랑 대회 아니에요 여기? 아니 포켓, 포켓몬이 지금 잘못된 포켓몬을 데려오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강아지 사랑 대회 아니었요 저희 집 강아지들 보세요 여기 귀여운 거. 아, 귀엽긴 한데요. 예예 아, 이렇게는 배틀이 안 되세요. 저희 집 강아지 집이 얼마나 이쁜데요? 아 이쁜 거랑 상관이 없어요. 명륜진사갈비가 이겼대. 야 그러면은 명륜진사갈비랑 라볶이 이렇게 두 명. 아 어, 트레이너로 임명 음 아니 근데 야 아파트 이거 제대로인데요? 지금 16가구 이상 들어가는건데 이거요? 16, 18가구? 우와 야 깊이도 깊어 야집 되게 넓을 예정인가봐 자 아카시아 나무 종류 어 지트 참나무도 있습니다 파마. 와 이 월드 에 있는 거다캐왔는데도 44개밖에 안 됐다. 와, 아, 완전 희귀 재료네. 묘목은안 캐어졌어요? 배신자? 걔네 뭐라고? 아 일리저. 일리저 거기 서 캐왔어요. 그래서 일리저 거 뜯어왔다고. 우와, 근데 그러면은. 벽을 뜯어온 거야? 어, 어, 어. 근데 그러면 진짜 희귀템이다. 저거 지참으로 바닥 깔면은 완전 부의 상징인데. 벽을 보니까 이게 자작나무 기둥이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자작나무 사실 생각 없으세요? <웃음> 네, 없어요. 물 <웃음> 질러버려. 그렇지, 있지. 나 횃불 하나만. <웃음> 아니면 암살를왜 넣으시겠어요? 암살를 음 왜는 뭐예요? <웃음> 아, 아니... 뭐 더러운 일도 다 하는 검사냐고. 그러니까. 로켓단 시초법. 남쪽 마을로 간다. 거기서 표지판으로 이름을 적는다? 뭐야? 에? 뭐야? 야, 뒤에 뭐가 있길래 봤더니 여기 봐. 미친 야 누가 지금 하고있나 본데 진짜로? 수사 들어가야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남쪽에 저기 마을! 저 마을이네! 어저 가는 사람 있다! 저쪽으 간다! 저 잡아! 저거! 누구야! 아이디 안보여 지금! 검은머리! 검은머리! 나도!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뭐? 어 여기 사람 되게 많네? 야이씨! 진짜 로켓단이 여기 그냥 대놓고 있는데요? 근데 농사짓고 있는데요? <웃음> 로켓단.. 어 로켓단 본부가 여기 있는데? 초창기인데? 아 여기 아니.. 내가, 내가 쓴거야 여기 아니야 일로와봐 여 로켓단 아, 본부라고 적혀있어 딱 걸렸어 어 여기 닫는다 누구야 홍쇠치 너 뭐야 어? 넓어 <웃음> 이런 알레이까지 지금 와 여기 <웃음> 어, 맘대로 이거 야 이거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웃음> 여기서 몰래 규토리 농사를 투검사 예 투검사님 어. 이 사람 지금 신고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근데 그님 트레이너 아니세요 진사갈비 맞네 어어최규빈 어, 제가 오늘부로 그러면 명륜 진사갈비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꼬리 자르기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그 투검사 이거 꼬리 자르기 같네싹다싹다 검찰로 송치시키게. 주도적으로 누가 했는지 팔아버리면 내가 그놈만 넣겠네, 깝빵에. H입니다. H인 여자. 저 아닙니다. 같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대시도. h 이녀석 자를 자랐지. 빨리 돌아갑시다. 바로 그럼 서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로켓탄 분부를 로켓탄 본부라고써놓으면 어떡해? 본부. 요즘 명륜진사 가입이랑 H를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소다. 복구가 희라다. 어. <웃음> 이 녀석 이 녀석 드디어 부는구만 이 녀석 키라키라 키라. 그거 아니야 키라가 아니야 <웃음> 그 키라가 아니야 캐고 나오면 되나요 이거? 그럼. 이 녀석 특별히 하나만 하지 자네 학습장치 내놓게 자네는 오늘부로 해골쇠 아니면 다이아를 내놓게 여러개 여러개 자네는 해골쇠 뭐지? 음 자넨 직원일세. 제대 한번 로켓단 해볼 생각합니다. <웃음> 니다 이거는 열어주십시로 나를 찾아오게. 니다 <웃음>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지금 건축 자재가 좀 필요한데 아 감방에 있구나. 나왔는데요? 아니 뭐 벌써 출소야. 뭐뭐 범수 뭐 범수. 뭐 모범수입니다. <웃음> 아, 아 예, 뭐 얼마나 오케이. 모범을 보였으면은 그다야국갱이를 지닐 수 있을 정도의 모범수였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야국갱이 하나 정도 만들어놔야겠다. 이거 있는 사람 이거 유전 무제, 무전 유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정관이유입니다. <웃음> 네? <웃음> 정관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제가 알기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저기 예? 생각하는 그 의미 맞습니다. 정관은 <웃음> 수술 관련된 그거 <웃음>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거 예 오신다. 한참, 그... 한참 <웃음> 알아보고 계신다고 지금. <웃음> 아, 아니, 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 따로 이제 네, 특별히 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들 마을 중앙으로 모이세요 아늘 아이 오늘 아니, 세금 아, 걷는 날입니다 아리 아이 아부 아이 아넣아볼아 아이 아자 아이 아니아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아 아이 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아 아이 아금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아아아 다이아 22개! 오케이 가! 아 예. 통과! 통과! 아 <웃음> 어, 통과 통과 기준이다잉! 기준이다잉! 기준이다, 이제 다음사람부터 22개 이상이요 <웃음> 예 예? <웃음> 이게 무슨일이야? <웃음> 야.. 어.. 아 저는.. 우리, 아, 우리 캐사냥 그돈 많이 벌어 또 그만.. 다이아는 아니 무슨소리세요? 트레이닝사업 시작도 못했는데 아 근데 시장님! 음, 음. 아마 요거면 만족을 하실건데 요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알아? 가지고 가지고 가라고요? 왼쪽가 서있어 아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하나 더 어허 하나 더 학습장치 빼고 뭐딴거 없냐 느그 학습장치 아, 빼고요 자꾸... 다이아 하나 하, 다이아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 그래 그래 예이. 이렇게 하고 예예 네, 그래. 예예예 아 아주 좋아 예임치하겠어 너이 자식 너 무기만 없었어도 내가 해보자는거야 지금? 아니요 그래. 어이 이칼맛좀 보고싶어? <웃음> 아검사 들어와가지고 위쪽 줄에다 놓거라 위쪽 줄에다 그맨위줄에다가 프리미어볼 4개? 네 4개 네. 네 <웃음> 야 나머지는 면제해줄게 야나 이미 어, 충분히 배부른거 같아어다 가거라 이제 음. 상자 밑에서 훔쳐간 쥐새끼들이 있었어 어? 상자 밑에요? 상자 밑에? 폭군 정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아 팔당량 오늘부터 다이아 30개씩 <웃음> 인민들한테 자유를 줬더니 행령이나 하고 이거 지금 바로 이 가져오지 않는다면 모든 인민이 하루에 다이아 30개씩 구하게 지켜버리겠어 지금 당장 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음 회차 때부터 다이아 두 세트씩 가져오라. 아 어, 누구야 차. 도대체 범인? 아 돌아왔고 만기래. 음. 이 밑에 땅 밑에서 그 어떤 간다가 엄청 갔어. 음. 땅 밑에 간다가 엄청 왔다고요? 땅파이잖아땅 어. 파보시죠. 오 여기, 참, 여기. 땅뿌리. 여기 어, 진짜네? 어, 여기 진짜 땅이 있네 <웃음> 잠깐만 저기. <웃음> <웃음> 아 네? 그래 그래. 아어이 음. 녀석 정말 철두철미한데요? 기회가 그러니까, 왔네. 내가 맨 위에 두는 거 가져가게. 아,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 제 캐빈이. <웃음> 예. 한 세트씩 해 오고 싶 간?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보게, 세 사장. 예. 기하자 이제 얘기 좀 할까 우리 잠깐? 아, 아 그럴까요? 예, 이쪽 에,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네. 예. 네. 땅 바닥이 코블스톤이더구만. 내 거길 팔까말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검사님, 음, 잠깐, 잠깐 저좀 따라오시겠어요? 아, 그래 그래. 보이시오? 이 응. 어? 방향을 기억해 두십시오. 요 방향. 을 기억해두십시오. 방향? 요, 예, 요 방향. 기억해 요이 쪽으로. 이향기억해두시고요이 쪽으로. 이 쪽으로. 요요선 따라 쭉 오시면 됩니다. 요선 따라 쭉. 예, 이선 따라 쭉 오시면. 와, 여기 뭐 팔아요? <웃음> 땅 파서 우리 거 들고 갔었냐?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쁘게? <웃음> 아니 느렇게 싸한데 지금 말하는 소리가? 왜냐면 아까 와이키키 여기를 파더라고 자꾸 음. 아, 뭐 아, 아까 땅 친구를... 파이는 소리 랑 상자 열리는 소리 들리더라고? 어, 그래서 파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지금 그렇죠 아하 지금 그니까 네. 이거 이게, 이게 지금 음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수정 블럭으로 다 채워놔 자수정 블럭 아 소리 들리게 <웃음> <웃음> 아, 아이디어 아 좋네 아 씨앗 넣어놨는데 씨앗 다 사라졌다고? 어나 욕하는 줄 알았네 순간 <웃음> 아 근데 진짜 우리 씨앗이 다 없어지 모든 걸 걸고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보안이 등급이 올라갔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혹시 다들 복권 좋아하시나요? 예, 얻은 세금을 저 혼자 배떼 채우는데 좀 쓰기에는 너무 많아서 와우 아니 이집 천장에 네. 자작나무를 놓으면 굉장히 이쁠것 같은데 <웃음> 아니 자꾸 저반부터 왜 자작나무 세일즈를 하시는 거예요? 자작나무 혹시 사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자작나무 남아 도시나봐요 다섯 세트가 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ㅋ ㅋ ㅋ 아무도 자작나무를 안 사. 요 <웃음> 아, 근데 건물 귀엽죠 근데 지금 이렇게 타운하우스 형으로 이렇게 어 엄청 귀엽네요. 예예 건물 굉장히 귀여운데. 근데 응. 위쪽에 좀더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웃음> 마무리하면 <웃음> 아, 어, 좀더 <웃음> 귀엽지 않을까요? 3사 참사. 모기 소리가 들려 여름 됐나? 원하시던 로또 추첨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로또 와참 귀여웠네 로또 시간이 한 분씩. 자, 자 천천히 고릅시다 천천히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 연빈님, 연빈님. 응? 일로 와. 왜? 왜 들어가? 저희 그 로또 그뭐 번호 공유해가지고. 그, 아, 그거. 근데 둘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바꿔? 그건 좀 양심 없나? 어, 바꿔도 어, 원하시면 바꾸면 되죠. 뭐. 어. 딱히. 어, 아니면은 야, 저 알바도 데리고 하는데? 알바도 데리고 와가지고. 알바. 아, 그러게 사람 많으면 좋잖아. 많이 사람 많으면 좋잖아. 좋잖아. 어, 와이키키님 일로 와보셈. 아 근데 h 진짜 개 천재다. 아 근데 나 다... 바꾸고 싶지 않은데? 아 근데 바꾸는 게좀더 확률이 있을 수 있다니까. 음, 확률이 있을지 이거. 왜? 아 내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우리가 맞아.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아 내가 나는 379야. 379가 아, 겹치안 됐었는데. 와이키키 아직 안 봤지. 와이키키는 집 지키고 있었을걸? 아줄 서야 돼 그러면. 어줄 서야 돼. 맞아 너무 너무 아까워. 어. 하게 어, 들어 가게 고지. 고시... 야, 누구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야왈이키야 집에 지금 어못못 보던 돈이 생겼다 이거 여기 있다 여기다. 빨리 잡으러 가, 잡으러 가. 누구야? 여야야여여야여야여여야여야야여여야여 야,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기 제대로 못 찍힌 저것도 있어요 지금 야 미쳤다 이거 의욕 있습니다 야 미쳤다 야, 말 한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거 야 이거 미쳤다 미쳤다고, 잠깐만 이거 명륜진 사갈비다 야 이거 <웃음> 아니 진짜 이거는 <웃음> 야 진짜 <웃음> 내가 진짜 로켓단을 <웃음> 내가 직원을 뽑은 <웃음> 내 <진짜 웃음> 죄지 일단은 저기 구치소로 데려가서 앞에 <웃음> 갈라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볼 있습니다 자꾸 나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케빈님은 이제 우리 상처 못써 <웃음> 아 근데! 연결해. 진정해보세요! 진정해보세요! 블랙리스트입니까? 일단은! 그니까는... 내가 감옥을 다들어 보고 나같이 청렴 결백한 사람이 사라진 거 있습니까? <웃음> 저 지금 <웃음> 철도끼랑 철고깅이만 두개 들고 있어요 자, 말이 예. 안되는데 이거? 배 갈라! 여섯 배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저배 갈라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나와 이거봐 어? <웃음> 이거 아니, 분명히 누가 놀고있어 알바생들 와가지고 여기 다 철거해봐 아 아니 철거가 아니고 <웃음> <웃음> 저기요 아니 아니 트레이닝센터를 아니 아유, 와하 이건 안됩니다 이거 아니 이러지 잡아봐, 이거, 보,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 김에 여기 자작나무 몇개좀 입히고 <웃음> <웃음> 그거 아니야? <웃음> 아니 아 이거 H네 이거 자작나무 맞아. 나무로 이거 다 바꿔야겠다 바닥 안되겠네 <웃음> 기왕에 이렇게 된거 보수공사 들어가야겠네 2D랑도 뭐 있지 2 d 랑청색치치랑막합동 해가지고 일부러 난 와이키키랑 어, 빼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막 투디 계속 삼정으로 계속 봤어 <웃음> 아 근데 그러면 그렇다 치면 그 증거는 어떻게 잡을 건데요? 보안이 야, 한층 더 엄, 삼엄해졌네. 여기 <웃음> 들어가는 <웃음> 길이 이게 또 생겼네? 이거 이거 밑에 싹다 자수점으로 바꾸고 <웃음> 다음부 다들 세워야겠어 다 세우고 일단 이거 채캐빈빈하고그 네? 케빈, 트레이너 일당들은 이제 못 들어와 음, 근데 이거 너무 의심한 거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단 배 갈라고 했지 않습니까? 데 의심할 예. 수밖에 없는 게 아, 그렇죠, 그렇죠. 저쪽으로 연결되잖아 트레이닝 센터로 그럼 트레이닝 센터 주인이그 잘못한 거지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진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명이고 말고 간에 거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고. 어 그러면은 잘 잡아냈어야지 집을 잘 지켰어야 돼 오늘 기분 나빠서 영 못해요 이거 <웃음> 도둑목 따기 전까지 휴업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나중에 그 저의 진심을 담은 그 편지 한 통을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죠 편... 편지.. 편지 됐고요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어, 관계자 뭐야? 빼고 이제 어? 어. 상점 이용 불가 어. 멤버 상점 어. 이용 불가 예, 분명히 멤버들.. 거짓말? 멤버들 어, 그래. 다 빠졌다 <웃음> 멤버들 <웃음> 다 빠졌다 <나는> <웃음> 이제 분명히 빨리 얘기해봐 누가 불려 누구야? 자, 그러면 로또 번호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어, 로또 로또 아 로또다 로또, 로또. 로또. 자 로또. 행운의 첫 번째 번호는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 1번입니다 에라이야 집에 가야겠다 <웃음> 5번입니다 에라이야 <웃음> 행운의 마지막 번호 8번입니다 1번, 5번, 8번 에라이. 자 1등 세개다 맞췄다 세개다 맞췄다 여기 세개아 여기 2번? 258? 아, 명령지사 갈비 258? 오케이 다이아 2개 다이아 2개 258? 오케이, 다이아 2개 이번은 아무것도 없는데? <웃음>